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니어그램과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오늘은 에니어그램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니까 그걸 완전히 피하고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정치가 필요 이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8번의 나라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연, 혈연, 지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실력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우선시 된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정치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혹은 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꿀빠는 보직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정치적인 배경이 그 뒤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엔 좀 바뀌고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치보다는 차라리 예술 분야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성공 부자가 되거나 이런 거에 좀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최고 높은 사람이고 최고 멋있는 사람이고 최고 성공한 사람이고 뭐 그런 식이었지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 그냥 욕이나 먹는 자리고 잘못하면 말년이 힘들어지는 그런게 대통령 자리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근사해 보이는 인생이 얼마든지 많다는거예요 요즘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라는건 인간사이에 있어서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는거죠. 어쩌면 피요와 같은 것일수도 있고요그 옛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활동이 생겨 하는 거죠.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애니어그램 유형별로 정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다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권력, 즉 힘을 다루는 거죠. 애니어그램에서 힘과 가장 관련이 많은 유형은 본능 유형입니다. 8번, 9번, 1번이죠. 보통 우리가 정치가 라고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분위기는 8번 유형과 가장 닮았습니다. 8번은 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주로 하는 일 자체가 대부분 힘을 직접 다루거나 조정하는 일이에요. 8번은 본능적으로 정치가의 소질를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두환, 트럼프, 다 8번으로 보고요. 편의상 대통령 호칭은 생략할게요. 처칠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도 다 8번이라고 하죠. 박정희도 1번과 8번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8번 쪽에 더 가까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8번이 힘을 드러내고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1번은 반대로 힘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력의 사용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이상한 역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원래 본능이은 분노와 관련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화가 나는 것은 누군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이 보기에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무력을 사용해 버리면 본인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화를 내는 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거죠. 잘못된 걸 보고 있으면 애니어그램 연구가 배현는 이러한 일본의 역설적인 모습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은 과거에 정치가 싫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모두 일본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문재인을 9번으로 봅니다. 기도 하는데요. 저는 일번으로 봅니다. 얼핏 노무현과는 다른 스타일인 것 같지만 큰 맥락에서는 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동일한 유형이라고 봅니다. 다만 날개는 다른 것 같아요. 간디, 만델라 다일번이고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스타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9번 9번은 얼핏 본능 3유형뿐 아니라 9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힘을 덜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평화주의자다 뭐 이런 말 했었죠. 그런데 이런 면 때문에 오히려 9번이 힘과 관련된 일에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쉽게 말해서 9번이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주변에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면 구번은 타인들이 힘을 겨루는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리 밀리다 저리 밀리다 중앙에 서게 된다는 거죠. 권력기관의 중심인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은 수많은 구번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구번유형과 관련이 있고요. 시스템과 관료주의 역시 전형적인 구번의 테마거든요. 구번정치관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눈에 많이 띕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환경일수록 구번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팀의 균형점 역할을 한다고나 할까요? 오바마, 레이건, 링컨 다 9번으로 보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노태우를 9번으로 봅니다. 본능 유형을 제외한 유형 중에 정체와 가장 관련이 많은 유형은 2번과 6번이 아닐까 하는데요. 2번과 6번은 모두 컴플라이언트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집단 내부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깊이 얽혀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성향을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2번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요. 6번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걱정과 의심 때문에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번과 6번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2번은 마쿠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2번은 대통령보다는 영부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부자 중에서 아버지 부시가 6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박근혜가 6번이라고 하는데 맞는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련이 많은 유형은 3번과 7번입니다. 특히 3번은 8번 못지않은 정치가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은 사실 힘을 다루거나 힘을 휘두르는 것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강한 경쟁의식으로 인해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되곤 하는 거죠. 서로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 활동 자체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3번 대통령은 꽤 많은 편이에요. 본능 유형 못지않게. 아마도 대통령을 가장 성공한 인물로 보는 사회적 시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어쨌든 3번은 다른 어떤 유형보다도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하니까요. 이명박, 클린턴 다 3번으로 보고요. 김영삼도 3번이라고 합니다. 7번도 전형적인 정치가 스타일은 아니죠. 7번이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정치 하나에만 목숨 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7번은 정치 평론가 같은 거는 재밌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가 자체는 재미있을 때보다는 재미없을 때가 더 많죠.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팔방미인 제주꾼인 이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정치에 있어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곤 합니다. 맘먹고 머리를 굴리면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죠. 7번은 유사시 머리 돌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7번 정치인이 많지는 않은데 그 유명한 전 F. 케네디가 7번이라고 하죠.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었죠. 애니어그램 유형 중에서 가장 비정치적인 사람들은 4번과 5번입니다. 예술가와 과학자. 딱 봐도 비정치적이잖아요. 대중예술이나 공학은 그래도 정치와 관련은 있지만 이것도 4번, 5번하고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7번, 3번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예술은 7번, 공학은 3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순수예술, 순수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정치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4번과 5번 중에 유명 정치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을 5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얼핏 가장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지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들이 맞거든요. 스티븐 호킹이 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을 설명하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나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예술을 진짜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견하고 경험했던 세계는 인류가 최초로 만난 세계라는 거죠. 그건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본 거란 얘기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던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4분이나5분이면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란 정치적인 진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영향력 아래 왜곡되어 있는 진실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은 따로 있으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